하셨습니다. 예고해 드린대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크리에이터분들을모다위로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육성플레이 시연을 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뭐 누가 오는지 이미 다 소문이 나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마우스맨 프리터비육성플레이를 시연해 주실 강크님 승아버님, 나그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마이크를 함게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 육성플레이션 코너를 맡은 MC 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코너를 지나기 앞서 어,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승우아빠입니다낙님입니다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승우아빠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요리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키아빠 <웃음> 에... <웃음> <하이티> 승우아빠입니다 낙이있노네 <웃음> <웃음> <자기> <웃음> 반갑습니다 유튜브, 어, 유튜브와 KC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하고 있는 예, 고마우스면을 사랑하는 남자 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사실 우리 승아빠님은그우악무스매 햄버거 만든적 있잖아요 당근이 세워져 있는 그죠? 그걸로 죠그또 유명하신 분이고 나기님은 제가 알기로 우악무스매에게뭐 할아버지다 뭐 좋은 물로 고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자리에 비워 배우려고 좀 나온 것도 있어요 저도 낙인통이 나기... 가지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제가 책미를 하는데 굉장히 네. 큰 도움이 많이 된 분이라 가지고 아예 진짜... 네. 오늘 낙인만 믿고 가는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문화 모습에 육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배우고자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게스트 분들과 어,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뭐레오베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육성을 하게 되면 은어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정답이 없죠 이건데 자신의 네. 네. 길을 또 가는 게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어 승화학과님이 네. 본인 생각 생각한 정답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그걸 보고 나비님이 평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평가를 해가지고, 네. 괜찮은지, 괜찮은지, 많은 분들이 좀팁으로될수 있는지, 아, 그런 것좀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한번 해보죠. 네네. 그러니까 승학님이 어. 어떤 인자를 가지고, 네. 어떤 서포트 어. 카드를 가지고 들어올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부들부들 하네요, 진짜. 그죠? 화면 돌려주시면은, 네, 바로 확인해보겠고요. 어. 자, 그리고 오늘 진행된 육성 프로그램은, 어,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육성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 다들 본인의 색깔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네. 넘어가면은 한번 축하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하게 될 컨텐츠는 이제 어.. 레오베를 준비 중인데 육성 운항 수맨은 어떤 걸 선택하시죠? 저는 또솔리스키 어~~ 히어고바르제스키라고 해서 지난주에 출시가 됐어요 그렇죠 네. 현재 1티어 평가받는. 그죠. 1티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주 구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 저는 100%는 못 믿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하 어떤 가 같아요? 저는 뭐, 시영포 마르세스가 아무래도 좀 많이 소문이 그, 많잖아요. 사실. 네. 떼다, 안때다 이런 거에 대한 소문이 많은데 음.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 자체는 확실히 좋지 않나. 어, 고정치가 좋으니까. 고정치가 좋으니까 확실히 이제 좀 고점을 찍기는, 어, 무난하지 않나. 좋습니다. 저는 일단 이곳을 뽑았습니다. <웃음> 네. 사실, 외모가 성공이죠. 그 아, 네, 처음 수영복 픽업이기도 하고. 그쵸. 그쵸. 어쩔 수 없이 뽑았습니다. 그 근데,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일단은 이제, 육성전보 보면은, 상세 쪽에, 제가 그렇죠. 음. 지금 보너스가 스피드가 15%고, 지능이 1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은, 스피드 지능으로 간다. 아, 두 예, 가지로 아, 나눠지더라고요 스피드 파워로 가는 쪽과, 스피드 지능으로 가는 쪽이 이제 약간 화가 갈리던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이거 보정치를 좀 쓰려면은 맥시멈까지 달려야 되지 않나? 아하 좀더 보너스에 대해서 조금 더판단하 해서 더 많이 받고 싶다요나이자를 아, 그러니까 음. 훨씬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봤고요. 인장 인정 보정. 인장은 일단 색감이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인정... 조금 많이 없어요. 저, 아, 봅시다 어제 새벽까지 깎았는데. 어, 멋있어요, 멋있어요. 택기가 아, 어. 많아요, 택기가세이는 어. 없나, 세이 아래는 아래 세이을은 빌리는 걸로 했어요. 아 이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빌리는 네, 걸로 했고 네. 이거는 이제 그저 제가 한 거는 뭐냐면은 음. 그... 애초에 저는 적인자만 오기는 해요. 인자를 할 때. 네. 네. 두 번이면 그냥 받고 네, 그다음에 처다라던가 사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라이스 들어가면 원래 안 되는데 여기에 붙을 양마자 선압기, 모독한셉트두 번이 이쪽에 있는 거고 저거원 쪽에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네. 이게 그 흔히 표현한 영수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영수증이 길진 않지만 네. 필요한 건 나름대로 들어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오늘 시연을 위해 가지고 계속 깍딱깍다가 아. 어제 새벽 몇 시에 나오네요 새벽 4시에? 극적으로 <웃음>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12시간이 안 됐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깍다 음. 뜻한 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의 힘든 부분을 채워주는 게 이제 항상 친구인자죠. 렌탈! 네, 렌탈이 하루 네. 5회! 네. 네. 렌탈에 또 아주 훌륭한 분이 와주셔가지고 네, 잠깐만요. 이거 은근 꿀팁 아닙니까? 아, 꿀팁이죠. 네. 오늘은 이제 영수증이 아주 잘 오. 뽑힌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오. 이제 공중중이고 커다지가 어. 잡혀있네요. 네, 이거 훌륭해요, 지금. 일단은, 음, 네. 여기 보니까 요령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오. 저는 웬만하면 터다를 터뜨릴 수 있겠다. 아, 그런 아니는 생각. 어? 뭐, 상성인가 뜨겠지. 어? 어, 뭐, 도한 칠성인가 뜨겠지. 어? 사실 뜨고 안 뜨고는 영광 1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맞거든요 네. 이게 네. 또 클래식 3월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 선명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인자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승아 아빠님이 어떤 카드 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테미노 인자의 에시중배원 그 있는 모습을 보면 은 이번에 아무래도 테미노 쪽이니까 중거리 중거리 쪽으로 얼마나 나와요. 하면기반을 일단 챙기겠다. 이런 인이인것 같습니다. 인자까지는 이렇게 챙기기로 했습니다. 페미노에다가 전부 다 올인을 했고 카드 볼까요? 네,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봅시다. 오 미시노 리더플라 풀돌. 받으라고 있는 건가요? 그쵸, 양마장하고 네. 어. 필요 없지만, 네. 양마장하고 한를 한치. 주기 때문에 음. 일단은 가져갑니다 아 아, 제가 이거 가또 풀돌이 나와가지고 아, 아. 아. 풀갈 시노는또 쓸만하더라고요. 아, 뭐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또 자랑하실 건?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수종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는. 아, 아 최근에 든다. 아, 네, 형은 네. 지능카드죠? 네. 네. 네. 그쵸. 지능카드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스피드 느낌도 낼수 있는. 네. ]시죠? 네. 네. 그형 파워 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게 조금 더 재밌고, 어. 편해서 지능력속이 조금 재밌긴 합니다. 그건 맞아요. 네. 쉬는 네. 거를 확실히 줄일 수 네. 있기 때문에. 음. 상징 붙으면 거의 뭐. 한번 뭐 쉬는 느낌이니까, 그죠 그런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보면은 나기님 입장에서는 SSR이 너무 많아요. 아, 되게. 그거 약간 좀 걸릴 것 같긴 했어요. <웃음> 나기님 이거 세팅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좋은데, 저 어. 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s r 카드를 조금 끼워놓는 편입니다. 어, 왜일까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SSR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 이벤트라고 해서, 아.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벤트 때 이제 보통 금색 스기를 받게 되는데, 음. 이걸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육성하다 보면은. 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원호의 마인스로라든지 음. 이제 뭐 호선의 프로페서 음. 이런 것들 받으려고 하는데 꼭 12월 전반까지 2단계까지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으로 아아아 먹은 거 예약을 예. 시킨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스킨십, 다른 이제 SR 카드를 이 뽑아서 음. 그거를 이제 편성해서 조금 이벤트를 좀더 잡아먹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저는 많이 자주 쓰고 있거든요 어, 실제로 어, 음악웃수매나 SSR이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죠? 이벤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바꾸나요? 너무 많다고 까요 원래 제 세팅은 여기 대신 이거였거든요 어, 근데 이거였는데 아까 어. 남님이 대기실에서 얘, 그 대기실에서 얘를 놓고 얘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이러면 이제 약발자는 아로고 인자에서 받아라. 마기님 의견은 어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녹색 스킬은 인자로 받자. 인자로, 음, 인자로 받자. 그럼, 스킬은 받는 것도 좋, 좋기는 하지만 음, 아무래도 고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운의 영역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에 불리는 거죠. 나와라 나올 때까지 있요 저는 이거 사실 신뢰하지 않는데 네. 교수님이니까 그렇죠 믿고 한번 가볼게요 그치? 네 사실 어, 인자로 받는 게 좋긴 한데 네.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4월달에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뜨면 돼요 원래 그런 게임이니까 <웃음> 뜨면 됩니다 뜨면 훈련이 어, 안될 수도 있는 거고 이유는걸 네, 뜨면 되죠 오늘 운을 한번 점쳐보기로 하죠 그러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할같아요 아, 개인적으로 벌써 4월달이 기대가 되네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까 무조건 붙는다고 했는데 터다지기 아제 경험상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터다지기 터지기는뜰것 같은데 패시브가 응. 안 뜨면 또 이제 이게 전부 다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아야 되는 거라 가지고 뭐 아, 외박, 능숙이라든지 뭐 네. 복병 이런 거 넣으면서 <웃음> 운을 기대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네. 다운로드를하고 있네요, 이거. 요거는 이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라가지고, 음. 80% 기다려야 된다고요. <웃음> 금방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통은 이번 레오베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저는 소재 스키를 쓰는데, 네. 뭐, 나게리 같은 경우는 추천할 만한 뭐 다른 캐릭터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음. 어 일단은, 네, 이건 레오베 많이 지금 다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레오베가 이제 한신 잔디 2 2 0 0 m 의 여름 날씨에서 진행되는 날씨는 맑음으로. 우회전. 회전자, 회전 방향은 우회전이죠. 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패시브는 당연히 그에 맞는 음. 2200m니까 네. 금강거리가 아닌 기금강거리 같은 스킬로. 한신 네. 경마장 같은 이런 스킬들을 받을 수 있는 카드들을 네. 가져가게 되는데 네. 음.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 네. 캐릭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네. 이제 보통 수영복 마르셀스가 있다는. 도주각질에는도주각질 네. 쪽에서는 그 정도고 허데각질에서는 네. 보통 네. 예, 숙밥 캐릭이라고 하죠. 보통. 오구리? 오부리, 오구리. 오구리 역시. 네. 오구리 캐릭은 어디는 다니잖아요. 음. 그래서 무조건 다. 그래서 말로 또 일단은 아깝은 네. 아깝. 네. 필살기성으로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 아 필살기. 필살기가 있어요? 제가 따로 준비한 거는 허니데 에이셔 도토마오. 지금 시도 중입니다. 도토마이신가요 도토마오가 귀엽긴 한데. 귀엽죠? 네, 도토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최, 최, 최 <웃음> 네, 그냥 새해로 뭐 미는 건지 정확히 뭐 저희처럼 좋은 건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간이 어느 정도 있죠? 이거는 그냥 계속 스킬로 가는 거죠 저희 먼저 네. 여러분들 다 아는 스타일로 그냥 키워내는 음.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네. 진행을 해볼게요 레이스는 뭐, 어, 마지막 우라 빼고는 그 정도는 볼수 있겠죠 아무리 스킵 하면서 저희 스킬 다하셔야요 그렇죠? 오오오 이딴거볼 그, 그, 그, 아, 필요 없죠? 딴거볼 예. 필요 없어요올려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벌써? 딱 어, 것도 좋아요 예그 네. 아, 정도 올려주고 아, 같이, 같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더오세명거는갈만하죠네 그다음에 서연기이두가람은하다보니까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굉장히 운이 좋은데요? 진짜. 네, 아무래도 우, 오늘 내용에 끊는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끊던가 끊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S만 붙으면 했거 아, <웃음> 중거리 S 붙는 게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면은 다 네, 아, 되지 않나? 그래도 거리가 멀수록 거리같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거 저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이 여기 떠주면은 누를 수도 있는데 음. 뭐 제가 낙인님 방송을 계속 보면은 50% 밑에 그냥 휴식을 취하는게 맞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벤트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이게좀누 가겠습니다. 낙인은 이거 어떤 거 같아요? 뭐 외출이 낫나요? 휴식이 낫나요? 아니면 진흙은 누르는 게 낫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이제 키타산 블랙이 네. 첫 번째 이벤트랑 두 번째 이벤트에 우욕을 올려주잖아요. 음. 그 키타산에게 맡기는 편. 오~~ 왜냐면은 우욕업 하는 거보다 그냥 훈련레벨을 한번더 올리는 게 처음에 외출 컨트롤안 하는군요. 네, 저는 아예 안 합니다. 라인님은 굉장히 그 기도와 고점에 사고 <웃음> 하신 것 같아요 네, 원래 고점은, 그냥, 네, 고점은 원래 최고점을 노려야 되잖아요 주사위 메일이네요 그냥 <웃음> 베씨와나베러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아, 아, 아 네, 일단은 네. 저는 이거 하시거든요 어, <웃음> <파는> <웃음> 저는 여기서 외출도거든요 외출을 어요피타하니안뜰수 있으니까 근데 떴네 어떴네 아, 아, 네. 이거 흉찬 소리 아닌가요? 위에 이거 잠깐만 보통 저여기에가 하나, 창을 더 띄워 놓을 는데 <웃음> 오늘은 오늘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거 할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지금 너무 좀, 좀, 좀 헷갈려요, 생펭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이게 첫번째게 첫 번째 의용법이랑 파워 5를 올려주고 아래는 체력을 올려줍니다 체력 10 올라가죠 그렇죠 간대비좀 훌륭하네요 음, 역시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버지 <웃음> 이거는 스피드인가요? 요거는 이제 스피드를 슬를 올려줘야 되죠 그래요? 왜냐 정말... 이제 세이브스카이 지능차대가 아무래도 네. 스티즈 보너스가 있다보니까 빨리 올 음, 스킬을 다습니다 아. 아. 스킬을 다오정 그러니까 트레이닝 외에도 다른 효과가 있으니까 네. 세이브스카이 어 이것도 위에 거 의욕게이지 아닌가요? 위에 거인 것 같은데요? 위에 거 의욕게이지. 아 네. 맞습니다. 괜찮았는데요? 어. 잘 뿐는데? 왜여기서잘 뿐이지? 어 이거는 나에 이거 어떻게 근성은 누나요 이거는 뭐 일단은 근성을 불러낼 방법도 있고 그냥 아예 휴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사장님 인형기지 좀 채우면서 네. 분명도 모여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안 여기서 안 근성을 가요?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어 그래요? 아 이게 근성을 누르긴 누르는데 사실 기분이 나쁜 스탯이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굳이 눌러야 되나라는 생각 스 <목소리> 제가, 제가 누를게요. 아아아 아, <웃음> 아, 아, 아, 이런 결국 미부담 남을 한번 해결해 시수좋습니다 이거 저 기억납니다. 뭐죠? 음, 위에 게 스탯 두 개고 아래 게 휴식들 <목소리> 체력이에요. 체력이죠. 아, 체력 이다 저는 어, 체력이에요. <웃음> 어. 나긴 괜찮아요? 체력은 계산이에요. 체력은 가지고 체력?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어? 쉽게 아, 쉽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늘 너무 는 같은데? 어, 좀 심한데. 아, 오늘 좀 되는데요? 아, 뭐 이런 게다 있어. 나난안 아니거든요. 어, <웃음> 아니 아니합니다. 네. 이게 또 남자 는 보는 게 특성인데. 와. 아 디어 기능 카드 두개 넣었는데 두 개가 보여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려가지 뭐 않나라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아, 보통 그냥 위에것 주죠. 약간 구하는 때는 네, 네. 보통 하즈나나 아니면은 확정적으로 이제 네. 클래식 3월 때 보통 의욕 올려주는 키로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전이면은 보너스 받고 구독하는 어, 를 받고. 아니면은 보통 그냥 위에꺼 눌러서 넘긴 스타일 그래요? 본욕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목소리> 근데 받게 되면 좋긴 한데 근욕을 확실하게 올리지 않는 거는 근욕 네. 올리는 게또선 잡아먹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아, 확정으로 올라가는 게 다음 달이면은 누르겠는데 네, 아니면...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다 네. 어쩔 수 없이 어? 어... 야 이러면 아... 쉴수 없는데 17% 저는 사실 아, 지금... 49%까지 눌러요 와! 거늘은틀돌요 아! 이럴 실수가 생겼을 때 결정의 순간이죠. 결정의 순간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 잡아 주세요. 갈 저는 제 아래죠. 아 아. 여기서 아야죠역시 야수? 이거 이거 <침팬츠와> 야수의 <S> 아. 이건 7펜와 야수 사이거든요. 발길이 좀 먼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이 네. 어, 친구가 지금 사실 네. 어, 거리가 좀 네. 멀어진 것 같아요. 저희와의 아니, 거리감이. 벌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살릴 수 있나요? 어, 이거 여기서 포기하면은 당신 틀린 같 아니에요? 아, 오 아, 오 아, 오 아, 갑니다. 좋습니다. 도축거북! 낙인이 어때요? 여기서? 아, 그렇, 아니. 4월간 가야죠. 주이어 데뷔를 안하 애를 버린다고? 어음 그럴 수 있지? 정말 그렇죠. 역시 애정이 중요하죠. 데뷔 일단 무난하게. 네. 여기도 당신할 수 없거든요. 당신할 네. 수 없죠. 항상 이런 녀석들이 이제 대기만 상형으로 올라옵니다. 갑자기 키워줘야 돼. 호칭이 녀석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웃음> 네. 잘될 거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데 초반에 워낙 잘 떴기 때문에 그래 이거 약간 그냥 밸런스를 맞췄다 음, 그런 부습니다이 네, 년만에 처음 왔으니까 네. 저 이거 이저 음.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권으로 게 되면은 기둥들 네. 떨어뜨는 대신에 고석한 개를 받는다. 대신에 위에권은 그냥 스탠을넣게 되는데 네. 지금 구욕이 그 양호잖아요. 아 근데 음, 떨구는 어, 좀애매하긴하네요 어. 떨구는 없죠. 아. 음 식상한데. 무난하게 근데 보는 건인자에도 있으니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 양호실 네. 스틱하나요? 사실 이게 2%... 훈련미숙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훈련미숙은 양호실 안 간다 라는 거를 일단 저는 주입식으로 받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음. 저한테 주입해주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퍼센트라는게 굉장히 낮은 확률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2%가 어지는 거는 그냥 해당 그 육성이 애매하다. 그냥 안될 친구다? 어차피 50%나 48%나 똑같다. 어, 그런, 그런 마음으로? 네, 2% 터지면은 뭐 당장 헤이터 뽑으러 가야죠. 그데 49%랑 51%는 2% 차인데 네. 마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아, 마음이 안 다르죠. 어차피까요 네, 생각... 오. 굉장히 그, 그, 야비의 마음으로 그냥 뽑으시는 아, 거네요. <웃음> 이 밀어 볼 때마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 성격이 이 나오죠. 나오죠. 2% 차가안 쓰면 그렇게 뭐라 하면서. 네. 여기서 2면또 뭐랄 거 아니에요. 박수하고. <웃음> <맞죠? 웃음> 여기에서 2%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거. 네. 다시요. 네. 야, 이거는 끝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고 가겠습니 추가 네. 절체 훈련은 잘하는 게궁요하죠두분 근데 다른 아, 어, 게임을 제가 1 0 0분 시작하시거나 네. 오랜만에 복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장님 인형 게이지좀 커트를 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에건 눌러서 게이지를 채우고 조금 날덜덜하다날 음. 네. 채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체력으로 받는 아. 방법도 있죠. 이거는 그러면 스피드인가요? 어, 스피드죠? 어잘쓰는데요 지금 사게 맞는 거 같은데요. 사실 뭐이 모션이 저에게 잘해주고 오오오오오로기를안해 아니 에반데 진짜? 파인머션이 우회전 준다? 네 이건 뭐 훌륭하네요 뭔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란찌 먹고 가겠습니준비 아. 음. 아, 어, 아아 네, 네, 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는이형 외출 누릅니다 그냥 외출 누르시나요? 예, 어, 뭐 외출 나쁘지 않죠? 지금이 적기지이 적기다 지금이 적기죠! 지금이 적기다. 음음 지금이 적기죠. 아아 다, 진짜 하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되는 날이에요 오늘. 되는 네, 날입니 되는 날인데, 날인데 이거뭔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비대하게 응. 외출 이벤트. 이거 왠지 아랫건 지능 같지 않아요? 응. 위에 거는 응. 스페이스피드 같고 밸대로 대로는 약간 정이 없어 보여. 아. 소중히 하나. 예. 일단은 소중히 하자 가겠습니다. 지금 음. 맞네요 사실 어, 지능. 지능을 씹는 건좀 나쁜 나쁘, 케이스인데 그렇죠. 네. 네. 이제 아래께 훈련능력. 좋습니다 아 우리 이 회장님 오딱 무식히 이거 나귀님 말씀 들어보고 하죠? 나귀님 말씀 들어보고? 네. 이게 조금 원래 같으면 그냥 무지개만 단순하게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주니어 때 이제 좀 인형 게이지를 보통 챙겨요 근데 무지개랑 인형 게이지를 같이 채우느라 있다 아, 저 같은 수지개. 경우는 레벨이 4 이하일 때는 무지개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면 지능으로 가보죠 저는 지능 갑니다 이사장님 인형 게이도레이블뼈 이거 채워줘야 죠아 그럼 그렇죠? 인형 게 이제 빨리, 빨리 채워줘야 돼 특히 지능 메타기 때문에 아 지능은 빨리 채워줘야지 제가 나중에 휴식을 덜할수 있어가지고 음. 이거 어? 해야 되니요 네. 위에 거는 체력인가요? 위에 거가 체력인가요? 저는 많이 써보진 않아서 저는 평소에 다른 그 사이즈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기. 예, 이렇게 아마 찾을 거네. 아 맞네요 굉장하신대요 그러면 그 <웃음> 수리하는거죠 어? 저는 요거 파워 누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태키 한장을 가져온건데 얘가 나중에 한세번정도를 눌러줘야 돼요, 무지개는 음 지금 키워줄 게요가워 키워, 이거, 키워 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터지면은 나중에 세우기 힘드니까. 네, 지금이라도 눌러줘야 돼요. 이벤트가 떴을 네. 때. 네. 개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음. 근데 보다가 나비님이, 어, 이거 아닌데 싶으면은 체크를 보세요 아, 네. 자, 지금 보시면 컴펌을안 하고 누르시거든요? 아, 그래요? 어, 컴펌을 누르면 네.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무난한가요? 아직 무난한가요? 무난한가요? 야, 이거는 아, 이걸 누르고 싶기도 하고, 이걸 누르고 싶기도 하고. 네. 네, 저는 피카선발 빨리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킬을 누긴 합니다. 근데 스킬을 어. 좀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이육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 뭐 정답이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 뭐 가는 길은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고. 어. 결과가 중요하죠. 그렇죠. 결과가 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가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 결과만 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96시간 녀석이 뜬다. 음, <웃음> 그러면 뭐. 야, 그럼 어, 어, 이제, 템 좀, 무시무시해지기 시작했네요. 이건 모태키를 채워주나요? 아니면 이사장을 챙기나요 저는 스피드를 가겠습니다. 어, 한번 의견 들어보죠. 저는 뭐, 일단 인형 게이지 채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아. 아무래도 나중에,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나중에 이제 그, 팬 감사제 때, 내가 분명히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어? 보육이 레벨이 안 올랐네? 응. 괜히 기분 나빠. 아. 아. 아 근데, 지금 모태키가 너무 처지는 거 아닌가요? 이 새끼는 뭐 쳐지나 안 쳐지나 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그래요? 네, 여기서는 스피드랑 지능이유성레벨을 올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럼 가시죠. 세이이 <웃음> 그그 스피드에 스가되어 있습니까? 네. 자, 인테미노에 이제 아쉽게 맛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심나요 저는 이거 마시는데요? 이거 맛있는데요? 저는 담은 거 맛있는데요? 맛있어 보여요? 예. 이거 맛있나요? 피타산이 기본적으로 허 네. 보너스가 지고 <웃음> 네. 있어요 네 음, 예. 그리고 힌트도 있다 네. 그리고 이사장님균형기이지도 가지고 있다 이게, 이게 네. 맛있어요? 예. 네. 독특한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요? 다음 분에 버릇입거 눌러보세요 버릇입거 눌러보세요 오케이 셋 근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육관이에요잘 아.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육관이거든요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두개한개3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낙이님이 제로인가요? 괜찮습니다 네. 아, 네. <웃음> 다음부터 먹어치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만의 낙이또 어, 네. 이게 한나디 이만의 소에예는게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게임이라가지고 네 여기서는 낙이님 어떻게 해요? 지금이 약간 쉽지 않은 선택인데 어, 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음에 이제 레이스를 나가니까 네. 지금 여기서도 9%짜리 피드를 누든 지능을 누든 어느 쪽에든 상관없다 이 저같은 경우는 지능을 누르는 걸선택하겠습니다 음.. 네. 문제기를 먼저 생길까 네. 9%가 저한테 어떤 결과를 올리지만 <웃음> <써줄지 모르겠지만, 웃음> 어.. 아시죠? 네. 아직까지는 무난해요 네, 9%에 뛰올 수는 없죠 그리고 곧 4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지는가 진짜가 진행이네요. 설마나사 여기가 제일 두근거리잖아요. <웃음> 실망하게 되는 그런 레이스들인데. 호쿠키랑 호쿠풀 예. 무섭죠. 예. 네. 여기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좀 위험하거든요. 예. 네. 위험하기도 하고 바로 그대로 어떤 공룡화된 아이들도 있고. 네. 맥킨의 무덤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네. 산타모니우였기 네. 네. 때문에. 그런데 뭐 사실 오늘의 육성은 챌미를 뭐 위한 것도 있지만. 음. 어, 잠시 후에 있을 룸매치를 위해서 키우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또 너무 강해지면 은 룸매치를 하시는 이참가자분들이 좋지 네, 않다 아니 제발 강해지세요 저희 한 팀이에요 강해지면 저희가 한, 한 명씩 내는 거라서 아, 제발 강해지세요 저희 통나무는 같이 가야 되는군요 예통나무 네, 저는 중간에 있는 사람인가요? 어 그렇죠 송나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거든요 어, 사고 안 났어요. 네, 다행히 안 났습니다. 다음은 무조건, 조건 휴식이죠. 너무, 너무 피곤해 보이네요. 지능이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죠. 여기 진능이 아, 3개가 뜬다? 아니. 아, 아, 아. 요거를 쓸까? 그것이.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안타깝게 아, 지 많은 분들이 네, 4월달 보고 있습니다. 4월달 보고 있나요? 네. 요거는 체력 최고 가겠습니다. 어... 어 어때요? 이게 예, 아무래도 이제 야에로모트키라는 카드가 오리올리기라는 스킬이 줘요. 오래들. 예, 오래들로 스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영복 마르텐스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키인데. 아... 그럼 뭐? 그럼요. 아... 지금도 무슨 오리올리기? 지금도 아... 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뭐. 못 쓰는 스키 쓰는구야 오시 나. 뭐가 나쁘지않아요 누가 봐도 나쁘거 같은데. 어? 어... 네, 이거 가겠습니다. 이거 좋아. 파워를 이런 데서 챙겨줘야 돼. 이런 데서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합식 때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말 달아 있네. 오할 네. 것까지는 아니죠. 사실 도주말이기 때문에 앞에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안 일단은, 안 일단은 저는 애초에 지능 메타 기도 하고 뭐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거 저는 그냥 스킬 포인트. 준비. 어, 어? 아해 아, 아, 애매... 애매할 때는 스키지 맞아요? 은 여기 아예 체력 이있다휴을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다가 아닌 것 같으시면 택거세요택걸어줘요전아니 태클 엄청 아니이 네. 네. 네. 보는데, 네. 아니 니다이거 애매한데요. 애매요요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오, 게 무서워요. 저지 오히려 운이 좋아요. 네. 저는 네. 우마 무슨의 버튼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휴식. <웃음> 진짜 무서워요. 이게 내상이 제일 심해요. <웃음> 그렇죠. <웃음> 나는 쉬러 갔는데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정을 <웃음> 걸리려와. 오, 미거지개 짱무지개는 못 참죠. 아못 참죠? 어못 참죠. 이건 못참죠 심지어 코쇼키 타서 나는데. 사워도 많이 올라가요. 네. 완전 2등. 키드 레벨까지. 사월 코업이다. 자, 이제 4월달이 오거든요. 4월달이 옵니다. 3월 후반이죠. 네, 이제 이거를 돌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약간 미래를 살짝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괜찮고요. 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금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뜨면 또 좋아질 거면서 또 사실 금자가 뜨면은 오히려 안뜰 때가 많아가지고 안록하겠습니다 아, 가자가자도도 혹시 모르죠? 어어어 아 제가 그 적힌 자가 중거리가 여섯 개거든요 지금? 야안 떠요 이게 그네 그 글자가 지금 안쓴거 아닌가요? 안 떠요 어 음. 여름, 여름, 여름 떴네요? 패시븐은 잘 떴는데 패시븐은 두 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승리역을 가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게 신역까지 봐야 가야 돼요 봐야죠 이게 참 진짜 어찌보면 효율이 면니라서 음. 패시븐은 잘 떠가지고 봐야 돼요 아자 예, 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책비용이었다 <웃음> 저는 벌서 <막상하나>. 살았어요 <웃음> <웃음> 하지만 오늘은 이제 충전이 자리 <웃음> 이제 아이가 수 살릴 수 있다면서요 아까 살릴 수 있다면서요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죄은거니다 <웃음> <웃음> <웃음> <제설이> <웃음> 네. 아직은 신녀가 남았으니까 아직 신녀가 남았고 그리고 공감하시겠지만 친구인자 비딩 거는 끝까지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건 좀 아까운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저만의 기준은 이제 진, 시니어 1월 달 스텝의 총합을 보는 건데 음. 주스텝 합이 이제 2000을 넘으면 웬만하면 끝까지 가게 나더라고요 오 과학적이에요? 어, 어, 하다보니까 그런 통계가 좀나오더라고요 오, 몸으로 익힌 통계 네 몸으로 좀 익혔죠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니어 1월 달 가서 아, 시니어 1월 달 가서 스피드 파워 지행이한계가2000 네. 이상이다 그러면은 할만하다고 네. 그거 그러면 아니면 그냥 빠른 상태입니다 이것은 할만해 보이시나요? 아... 이제 할만해 을것 같은데요 괜찮아 도로왔데요 괜찮아 지금 하요 뒤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애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자 그리고 펜수를 많이 채울 수 있는 일본 더비 맞습니다 이거참 일본 더비 이런 중거리 장거리류 펜수 작업을 하는 서클 분들한테 너무나 아, 중요한 요소죠. 아기만룡이랑 요정 팬텀이라. 제가 예전에 많이 키울 때는 팬수를 하루에 천만 정도는 키웠거든요. 오오오오 네, 그때가 약간 마라기 시절. 아 그렇죠. 아, 그때 유명하셨죠? 그때 제가 황제를 매일 막0만에씩 이상을 키워가지고 아 인자 그렇유명하셨고 네, 황제가 또 팬수도 잘 뽑아주거든요. 음 클래식 선관 나가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거 뭐죠? 네. 여름 합숙. 학습. 여름 합숙이죠, 이제. 곧 나옵니다. 근데 합숙 전에, 네. 휴식을 누를 때가 있잖아요. 음, 네. 아, 거기서 이제 그밤새기 뜨면 큰일 나는 건데.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아, 요거 어떻게 어. 지금 다음이 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쉬아야 <웃음> 돼요. 다음이 레이스라고요? 다음이 레이스 아닌가요? <웃음> 칼카라스카가 있는데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됩니다. 실수가 아니었나요? 실수가 아니고 지금 이제 다음 목표 레이스가 아리마 기적이라. 그러면 지금 한번 누르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닌데? 저는 그냥 지금 쉬겠습니다 어? 어? 어. <웃음> 아... 근데... 이게 게 나오네요 이거... 이미 저희 다 채우지 않았나요? 의미 없죠 <웃음> 다 채웠잖아요 이게 밑에 진짜로만 애교가 되는 거죠 그쵸 위에 거를 누르게 되면 체력을 많이 좀 줄이는 대신에 스킬 포인트를 받고 그쵸 그렇죠. 아래 거는 애교를 받게 되는데 사실 지금 애교 받는 거는 너무 늦었죠? 아니요, 투 받고 쉬실래요? 어, 그것도 방법이겠네. 아, 그것도 좋겠네. 요 어차피 이런데 부지개가 될좀 많이 안쓰 거예요. 우 와! 땅이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매해요. 다음 땅이 헛승인데 아, 근데 이게 세이온까지 합쳐져 있다 보니까. 어. 너무 맛있지 않나. 63. 63. 아, 아, 아 이거, 이거 그러면 뭐... 다음 학습 때 그냥 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본 미래는 다음 학습 때첫 번에 아무것도 없군요 그러면 은 이제 이등이거든요 가시죠. 아. 아니면 지능일 수도 있어요. 상지능. 아 지능이 쓰면 어, 좋죠. 로이합면 좋죠. 자 이게 이제, 아. 이제 수영 모 마레제스키의 어, 특수 이벤트인데 아래 걸 누르게 되면 빠른 거요. 뒤에걸 누르면 스태미너. 아, 네. 이게 여기 20. 네. 어.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 무난합니다. 어, 무난무난해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합숙 때 네. 모자란 스페이나 파워카드, 아파워스 이런 것도좀 아. 올려주면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아. 이런 맛 없는데요? 맛이 없는데요? 네. 아, 아 이거 어떡합니까? 나 아, 갑자기 아, 확 기분 상하는데요. 이거 쉬어요? 어때요요 8월 전반이라 가지고 아. 그냥 한번 쉬거나 아니 여기서 진행을 눌러서 합숙 때 4훈련을 하자. 훈련 네. 네. 네. 4번을 하자. 유이코 파워죠? 네. 파워가죠. 아 이게 근성. 제가 방금 거 근데 조금... 저는 근성도 넣는 편이거든요. 저는 근성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가 근성을 지금 찍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상대 채우기가 좀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네. 아 스테미나는 안 쓰니까 지금? 네. 스테미나 카드를 안 쓰기 때문에 근성을 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 아 이거는 맛이 없는데요? 근데 지능도 그냥... 나쁘지 않은 그냥... 것 같은데? 어좀 어렵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은, 피드는 이미 좀 레벨이 높은데, 지능은 레벨이 낮잖아요? 여기서 먹고 가는 거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쉬고 갈게요. 어, 쉬어요? 아예 쉰다. 오, 이 판단. 판단 중에 판단입니다. 이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맛이 없을니까 지금은. 예. 얘를 보는 거죠, 미래를. 오, 누를걸. <웃음> 아까 스피드 누를걸. 누를걸. 한예 항상 후회하면되죠 너무 아깝다. 오, 네. 시간이 애매한가 빨리 돌려주기 빨리, 빨리 돌려주고 알겠습니다. 저 빠른 구성을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이, 빨리 가면 얼마든지 빨리 갈수 있거든요. 저희 보통 15분이면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분이죠. 그저또 그렇죠? 진행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대화를 섞다, 섞으면서 하는 것같아뭐 그래도 중간중간 팁을 좀 알려드리고 하는 게 좋으니까. 네. 방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에 아래쪽을 누르면 체력이라가지고, 음. 네. 체력도 하시는 분들은 또 방금 선택지에서 아래 거좀 누르시면은. 방금 아, 어. 뭐. 아래쪽 체력이 없군요. 예. 저는 항상 서브 그 어플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 아. 아. 오늘 와가지고 깨닫게 되니다 아, 네. 이거는 쉬겠네요. 사야 되네요. 방금 그, 떨어져가지고, 위험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아, 다운로드? 팬스 그 5만 넘겼나요? 넘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넘기긴 넘겼네요, 지금. 아까 또 도쿄에서 이미 1등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마기념 띠기 되면은, 해도 한 5만 정도에서, 4만에서 5만 사이는, 걱정이 오르니까오오잘안 달려가지고, 한번 얘기 네. 좀 들어주세요. 일단 네. 키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아리마기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수영복 마르젠스키나 이런 캐릭터 키웠을 때 아리마 기념에서 등근이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마르젠스키가 수영복 마르젠스키가 넘어지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네. 네. 생각보다 잘 미끄러져가지고 기간중간 키우면서 조금 어려워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무에도 예. 장거리적성이 시다 보니까 뭐전달상람 중요한 건 없나요? 일단,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스케줄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어, 40분에는 아까 승리하신 트레이너분들이랑 네. 룸 매치가 예정되기 때문에 지금 40분이에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어, 이번 육성은 대충 가이드라인으로 아, 이렇게 아, 하시면 아, 된다는 강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 아, 저 키우는 거 있긴 있어요. 오! 어? 좀잘 되고 있어요? 룸 매치, 좀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키웠었는데. 오! 어어 네, 뭐 아, 그렇게 잘된건 아닌데. 떴어요? 네, 아니, 뜨진 않았어요. S도 아, 안떴어요스도안 아, 써가지고. 네. 네 이거 뭐 그래도 오늘 오늘은 특제이장 아니겠습니까? 혹 제가 이겨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차고로 강퀸닝도 있고 나기닝도 있잖아요? 동남아 어? 안 되겠다. 팀레이스는 레이, 셋시 하나 하는 거니까 아 그래가지 좀 짐을 좀 덜어도 되지 않나. 저희는 한몸으로 소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굳이 순전스키가 뭐 이겨야 되는 건 아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육성은 여기서 어, 마무리를 짓고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아까 승리하신 분들이랑 어, 룸 매치를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태풍들이 아, 아까 승리하신 분들, 네네. 네, 다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네. 준비 작업하면 될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출전하는 음악 무스명를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낙타는 말 진짜 짧거든요. 와, 진짜 아, 나타말 짧죠. 굉장히 잘 달리는데요. 많이 오는 것같이마가 아홉 번째, 소노로가 열세 번아네이번자 준비하시고 저희가 생각해서 성님단이 일부로 참여할 수 있을 것습니다 이게 은근히 네, 네, 보다 보면 골드집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남은 네. 다크를 네, 주고 해으면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모모드이지만 네. 1 0월 9일날 예정된 가로모가또 아, 아, 패치가 될거고 아내장이 기대하고 있 그게 진짜 경마장이나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네. 아다보진 않았는데 <웃음> 이거 어, 음악 모습할 때는 관심 생겼거든요 똑같더라고요 가로붙이로 가로붙이로 간단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 이게 네, 예. 네. 예. 작성해서 승아빠님이 아, 네. 네. 회복 스킬 안 찍으셔가지고 고육이 찍은 상태가 아니구나 고육이 아예 안터진않겠 네. 네. 아. 그래서 그냥 360을 그냥 넣을까 <웃음> 넣었어야 되지 않다 아예 못합한테 지면은 조금 열받는아 열받는다 아, 근데 저는 예약자도 빛을 받기 때문에 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가서, 어... 집에 가서 더 키우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장을 해놓는다. 네, 왜냐면 나쁘지 않거든요. 시니어를 못 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음. 들어갈까요? 살려, 그난하죠 저희는 이제 방을 이제 만드는 중요니까요 예. 화면넘겨주시면은 방번호 노출 안되게 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저랑 낙